안녕하십니까. 도난 드리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승예과 김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리에 쥐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고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이런 시기에 가을과 겨울 특히 자다가 아니면 앉아있다가 또는 심하게 운동하다가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다리에 쥐가 나고 응급으로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난다. 쥐라는 것은 근육경련을 뜻하죠. 근육이 갑자기 놀랐다. 근육이 멈췄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왜 다리에 있는 근육이 놀라는 그런 행동이 되었을까요? 결과적으로 근육이라는 것은 피의 공급, 혈액 공급이 되어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피에 는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고 마그네슘은 이완을 하는데 이런 칼슘, 마그네슘의 밸런스가 깨지고 혈액 공급에 있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근육은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결국 근육 입장에서 보면 은 산소 공급이 안되니까 근육이 놀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순간 근육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잘 때와 그리고 앉아 있을 때와 운동할 때이세 가지로 쥐가 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잘 때가 지 나는 경우 가 제일 많겠죠 이 이유를 가만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때는 우리가 평지에 침대 같은 데서 누워 있기 때문에 심장과 다리가 일직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때는 부교감 신경이 많이 항진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심장은 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최소량으로 운동량을 부담을 줄이려고 최소량으로 피를 공급하게 되는데 잘때 가만히 다리를 보시면 이게 다리라고 쳤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리를 쳐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피가 갔던 것이 다리를 통해서 발바닥으로 갔다가 발등을 통해서 올때 발등이 올라가라고 쳐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를 못하니까 보통 다리 종아리가 제2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건데 그것은 걸었을 때, 뛸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잘 때는 종아리 근육을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앞다리 근육, 발등 근육을 쳐서 심장으로 올려 보내주게 되는데요 평상시 발바닥 근육이나 발등 근육을 많이 써왔지 않은 분들은 이 올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달때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특히 많이 피곤했던 경우 그날 일을 많이 했던 경우라면 다리로 계속 혈액 공급을 해줘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앞다리 근육을 계속 수축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큰 스트레스 되다 보면 결국은 심장에서는 피를 보내주다가 위로 쳐주지 못해서 여기서 산소공호흡이 중단이 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 다리에 지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평상시 너무 근육을 많이 안 썼거나 하필 그날 너무 많은 피로를 쌓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인연이 만나서 이제 경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 있을 때는 어떨까요? 특히 여성분들을 다리를 많이 노출해서 차갑게 많이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남자든 여자든 커피숍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 현상들 그리고 사무실에서 계속 컴퓨터를 작업을 한다고 계속 앉아 있으면 엉덩이부터 다리 안쪽 뒤쪽 근육이 계속 피가 덜 가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특히 집에 갈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걸어서 가지 않는다든지 결국 하체를 평상시 많이 안 쓰고 다리를 스스로 꼬거나 앉아 있는 행동들이 많아지면 하루 동안 하체로 피가 가는 것이 점점 적어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늦게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피로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근육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심장도 그만큼 부담이 많이 되어서 더 천천히 뛰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다리는 힘이 더 약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운동하는 선수들은 원래 심장이 강하고 하체 근육도 강하지만 그 순간 빨리 돌파를 하려고 종아리 근육을 더 쓰게 되면 그것보다 산소 공급이 적기 때문에 다리 근육 입장에서는 공급보다 소비가 훨씬 더 많아지는 현상 결국 소비와 공급에서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죠 소비가 훨씬 더많든지 공급이 훨씬 줄어들든지 이런 현상으로 결국 근육경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남들한테 일어나지 않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은 통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은 하체를 많이 쓰지 않는 생활습관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하체를 많이 쓰지 않는 평상시 걷는 것 대신에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든지 주말에 등산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서 쉰다든지 이런 생활 습관으로 인 해서 점점 하체를 쓰지 않게 되면 다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이나 여성분이나 다리가 얇은 것, 종아리가 날씬한 것 이런 걸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더욱더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날씬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대부분은 보기는 예쁘지만 실제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잘때 쥐가 나가지고 스스로는 마음 아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이힐을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도 널씬해 보이고 키도 좀더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이를 신었을 때 걷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를 걸을 때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바닥을 이용해서 발가락 힘으로 걸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쓰지 못하고 특히 딱딱한 신발이 되면 더더욱 발바닥을 쓰지 못하죠. 그러면 근육은 그 위로 종아리가 수축이 되어 있어서 전혀 쓰지를 못하고 하이를 신은 채로 계속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은 그만큼 더욱 종아리 근육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더욱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낳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운동화나 신발이나 편안한 신발을 많이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 에너지를 신발이 많이 쓰다 보니까 발은 에너지를 훨씬 덜 쓰게 되고 그러면 운동을 덜 하게 되죠. 결국 발가락 움직임이라든지 발바닥 움직임이라든지 발목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것이 또 신발의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신었을 때는 멋지고 편할지 모르지만 기존 나와 있는 이런 신발들 자체가 결국 발을 약하게 하는 또 다른 우리 생활의 문명의 이기의 문제점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체에 자기가 스스로 움직임을 덜하고 신발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미용목적으로 인해서 다리를 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다리를 약하게 하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잘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많이 움직일 때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리 쥐가 났었을 때 어떻게 응급으로 빨리 풀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쥐가 나면 다리를좀 풀어달라고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해서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요. 다리가 쥐가 나면 꼼짝달싹 못하고 일어나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냥 가만히 풀리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이 동료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듭니다. 결국 발가락 그리고 발등 발바닥 쪽이 그리고 발목이 약해하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다 발바닥이라면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주는 건데 제가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노래 아시죠? 죠그 그래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 무라 이런 식으로 노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쳐주고 또 위로도 올리고 밑으로도 내리고 또 옆으로도 하고 그 다음 돌리고 이렇게 한 소절만 하면 중간에 5초에서든 10초에서든 20초 안에 한 소절 안에 대부분은 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응급법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 당시 뿐이지 계속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계속 날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만드셔야 될것이고요그 근원적인 것은 하체를 강화를 하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쥐가 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체를 많이 안 썼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심장에 서 피를 보내는데 돌아오는 피가 적다 보니까 점점 이런 현상이 생기면 심장에서는 부담이 느껴지고 점점 부정맥이 많아지고 또 심장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10년, 20년, 30년 되면서 혈액 질환,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운동을 시작을 하면 아까 축구 선수들이 근육 경련이라듯이 또 다른 근육 경련이 몸을 움직일 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는 발목 관절 푸는 것을 유연하게 계속 매일매일 좀 해주셔서 발가락을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좀해주 해주시고요. 시간 날 때마다 쇼파에 앉아 있다면 발바닥을 이용해서 수근을 잡는 연습 이렇게 해서 발바닥의 근육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 하나로 서는 연습을 해서 발목 관절도 조금씩 연습해 보셔서 그래서 괜찮아지면 이제 걷기 연습을 해보십니다. 걷기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걷는 과정에서 발목 관절이 튼튼해지고 발바닥 발등 근육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렇게 걷기를 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약간 경사진 곳을 가셔서 예를 들면 등산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발등 근육 발목 근육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좀더 발목 관절도 발바닥 발등 근육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쥐가 날 확률이 적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좋은 운동은 집 근처나 쿵쿵거려도 괜찮은 곳을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서 제기차기라든지 발끝으로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활습관에서 도움이 될수 있다. 결국 하체를 점점 강화를 하면 사실은 근육경련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심장은 약하고 팔다리는 잘안 쓰고 빈혈은 있고 팔다리가 가늘고 이런 분들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런 근육경련, 쥐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하시고 내가 쥐가 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체가 약하다는 라 반증으로 이해하셔서 좀더 하체를 강하게 기루어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